아, 도중까지 하나가 있다 와, 이 배로 부터... 이 배로 어. 저까지 가면 되는데 어. 문제는 이거 배 컨트롤 하는 법이 노 젓는 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는 거다 냐 아. 어, 어떻게 하는 건지 가질게 배를 하나 잡고 노를 하나 잡은 다음에 음. 어. 어, 야, 로, 로한? 어? 마구 날뛰면 간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야로 방향 좀. 오케이 이걸로 유람선까지 가면 된다. 저기 화물선까지 가면 된다. 나 이거 깼던 거 같은데 모르겠다. 방향 좀. 하다 말았다 이가쏠프로나쏠프로 깼던 거 같다. 이이 도전 거 되는. 근데 왜이러 가? 그러게 네가 네가 이쪽을 당겨가지고 쿵쾅 거려 요렇게 굴, 굴, 아 굴, 떨어졌다 굴, 해봐 떨어진거 개이반데 너 가고있어봐 너, 너, 가고 <웃음> 너 어디갔는지 보이지도않는다 다시할까 아너 저기있네 어. 맨 처음 갈때 갈 방향표를 달려야된다 나처럼 하면 된다 내가 그럼 뒤에 탈까? 그냥. 내가 뭐.. 내가 너조으면 된다 뭐, 아, 어.. 그, 내가 뒤에 탈까 잡고 너둘다 잡았나 내가 아니 한, 하나 하안 하나 남았다 둘다 잡았네 그럼 이쪽으로 가서 쿵쿵 쿵쿵쿵쿵 너배 잡아라 배안잡 한쪽 한쪽 한쪽 한쪽 앉아봐줘 봐봐 a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고다포할직인직인다 talk and talk 아니 앞으로 하는 게 편함. 그리고 이거, 방향 좀. 그냥 안 맞는다. 거놓치 마. 이제 여 움직여. 반대쪽으로 왔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향끼리 돌리면 안 돼. 한번 돌려. 한번 돌릴 네. 수 있다. 돌려돌려돌려돌려 궁, 궁. 뭔가 이상한데? <웃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간다. 가자. 나 <웃음> 이렇게 했겠다, 이 <이메일>. 맵. <웃음> 이러면서 어디 갔냐? 오른쪽, 아, 왼쪽, 왼쪽 어, 어, 떨어지겠다 잘 잡아 이렇게 하면 어, 왼쪽 간다 맞다 W랑 A 누르면 가면 간다 이거 직금하 아니다, 왼, 왼쪽으로 가야된다 조금 내리자, 이거 직진하면 음. 겠다 그렇지 나도, 이렇게 하면 가, 본적 있는 것 같다. 뭘가 여기로, 저까지 가면 도전과제가 나 깨질 거임. 그리고 여기도 도전과제가 나 있음. 뭐? 음, 그거다. 후진, 주, 후방, 후진해서 주차시키면 된다. 후면 어이. 주차시키면 된다. 어. 어, 근데 그거 생각보다 쉽더라. 도, 도전과제 깨졌냐, 너? 나 이미 깬것 같다. 이걸로 여기까지 오면 깨지는데. 어, 안 깨진 거 보니까 이미 깬것 깬 같음. 내가 봤을 때. 어, 이거 떨어진다고? 해봐. <웃음> 이거, 이거 떨어진다고. 운전해볼까, 이거 오랜만에. 아, 맞다. 이거 운전, 나 운전해가지고 저 안에 넣었음. 어 나는 난, 난 거꾸로 해서 저거 안에 주차했다 뒷면으로 가게 어 그게 도전 과제라고 아 이거 유람선? 응아 음. 그, 그럼 그 그건 아는 거 같다 응 음. 후면 주차하면 그, 된 그냥 저기 주차는 해봤는데 아 이거 후면 되게 재밌다 라인 이걸 아, 해서 이걸 돌려야 된다 일단 먼저 배를 왼쪽 건가? 오른, 오른쪽? 아 맞네 맞네 왼쪽게 돌려서 왼쪽골로 이래 돌려 혼자도 되잖아. 얘 계속 앞으로 보내. 그리고... 네가 면 뒷면을 봐줄래? 좀만 가주죠 뒤로 가야 되는데 아프고. 가면 후진하자 후진 후진하면 되겠다 뭐야 웰도감? 외로, 그러게 나를 땡겨 임마 이 후진 맞지? 던지는 거 같은데 뭐야 후진이 뭐어때 후진 이거 오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겨야지 이거, 이거 뒤로 이겨또거자오이이했다 응, 뒤로 쭉이겨 봐봐, 봐줄게 응. 내 음, 이거 이 이거 이 내가 그냥 이거 이로 이거 이다 돌려야지 그리고 쭉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너 천천히 돌리자. 음, 계속 돌리고 있으면 되겠다. 근데 방향, 야 방향 아닌 것 같은데? 도, 야 돌리는 거 빼봐, 앞으로. 아니네? 그냥 들어가니까 맞는 것 같다. 방향이 뭔가 반대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너 이거 앞으로 당겨봐봐. 어, 어, 어, 앞으로 당기는 게, 요, 쪽으로 돌더라. 응, 음, 떨어질 것 같아. 여기서 배를 좀 돌려야 된다. 배좀 돌려야겠다, 이 많이 돌려야겠는데. 음, 아, 앞으로 다시 빼자, 이거. 응, 음, 응, 안 빼야된다. 돌려서 뒤로 박으면 된다, 바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응, 돌아가고 있는데. 아, 돌아가고 있네. 돌리고, 돌좀 돌려가지고. 어, 아, 렵다 이거, 이거 딱 박으면 되겠다, 뒤로. 어, 조금만 더 돌려. 충전 각 하면 각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가는 시간 있으니까, 이거. 응 음, 지금 좀 빼자 일단 굳이 좀 어, 들어가자 지금 딱 가는 시간 있어서 감당 맞을거 부딪치겠다 안쪽까지 제대로 안어간다부딪쳐된다 음, 그러면 얘를 약간 당겨 음, 한쪽까지 재료를 응 안쪽까지 제대로 안떠간다 이거 됐지 음, 조금 더 돌려야 될것 같은데 더 돌려야 될것 같다 요걸, 그 요거당겨야지 이거 하면 앞으로 간다 얘를 배 상태가 좀아 이쪽으로 가니까 얘를 앞으로 당기고 박자 이거 앗. 앞으로 좀 어, 조금, 조금만 더 돌리자 왼쪽으로 아이고, 이걸 레고를왜못 잡아야 돼어 <웃음> 갔다 어또 가자 이제 중나오면 된다 딱 들어왔다 돌려야겠다 음, 여기다 여기 돌리면 되겠다 왼쪽으로 된건가? 어 응. 이걸 응. 앞으로 당기봐봐 앞으로 당기면 딱, 음, 딱 맞다 그만 딱 맞다 어떻냐까이까이 뭐야 도전까지 안 깨졌는데? 더 땡겨야 되나? 이거? 어 깨졌다 깨졌다 이제 난 깨가 깨나, 깨나가지고 안 뜬다 아 갑시다 여기서 이걸 한 번에 못간다고 아니 난 여기서 꼼수 써서 갔다 뭐이 부분 꼼수를 깼다 원래는 크레인 걸어가지고 저 위로 가는 것 같은데 난 여기에서 꼼수 써서 깼다 난나로 그냥 그냥 나 그냥 그 배에서 갔거든 나도 갈때난 여기 매달려서 벽을 등반을 했다 등반 됐어 응 요런 식으로 어디? 방금 어디? 성에서 짚라인 탈라면 하는 짓이랑 똑같다 아귀찮거 아마 이 맵에서 제일 많이 쓴것 같다 이거 음. 난 이거 크레인 당겨가지고 크레인을 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가깝게 한 다음에 그렇게, 그렇게 했던 것같아 그렇게 할까 이건 너무 귀찮다 방금껏 시간만 오래 잡고 비효율적인 짓이다 아 배에서 크레인 바로 타면 되되는데 크레인 음.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응 음. 내가 움직여야 돼? 음. 그래? 누가 크레인 저기 매달려서 갈래? 매달려서? 그래? 그럼 이걸 네, 앞으로 댕겨봐봐. 이거 하나 더 하면 되지? 어. 아니, 그냥 크레인에 매달리기. 앞으로 좀더 댕겨봐.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밀어볼래 내가? 나 이거. 기종해봐. 내가. 나도 혼자 할때 그렇게 갔거든 대충 이렇게 가도고 얼른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아, 크레인으로 의리고 올라가냐? 응 올라가네 그 다음에 앞으로 땡기라 어 오. 보여줄까? 그냥 아, 잡아 됐다 올라가. 올라갔다 됐다 뭐 방법으로 깨기 응. 발전소 보인다 발전소 바 앞에 바 앞에 발전소가 보여요 저장 안되나? 아직 어, 어.. 아직 안 돼. 아.. 요.. 요기까지.. 세 문까지 열어야지 혼자 할수 있지? 응끝 어. 그... 저장 안떴는데 조금 더 가야되나? 응 음. 어차피 너도 저장 뜨잖아 거기 응 어. 저기 갔더라 어 그래 이렇게 어. 저장 아직 안 뜬나 어디 뜨들.. 아 여기서 뜬다 와봐 간다 응 어. 주로 물로 딱 빠지면 여기너 혼자서 깰수 있는 구간이 있다 어디나? 너 어딨어? 보이지않는데 박스 위에 있다 니 뒤에 와봐 어디? 저뭐 어디 부표 타고 있는 저 노란게 보이지? 뒤에? 내 뒤에? 어 내가 이걸 솔플로 깨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여기서 잠만 죽자. 거기 말고 말고, 어, 그건 그냥 그거 하고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된다. 쟤도 얘는 어디다 쓴 건지 나 모르겠더라. 빨리 갔다. 다 얘는 어디다 쓴 건지 모르겠더라. 내가 음. 너 어딨냐? 여기 왜거긴나 <웃음> 왼쪽은 뭐지? 왼쪽에 뭐, 왼쪽에도 뭐 뭐가 있는데 그 상자를 하나 꺼내서 박스에 밟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누구 하나가 그냥 밟으면 될것 같다 맞네. 너, 근데 너 너를 타고 가야 되잖아 니지 땐다 어리시때네 너, 너 그럼 그렇다고 왼쪽 왼쪽 오면 되겠다 왼쪽 가가지고 응. 금방 한다 근데 돼, 근데 지 마음대로 가는데 승아아 우리 밖에 나간다 어디 가는데 놀러 간다 어내 쪽으로 오네 안가어 그쪽 아 자꾸 엄마 아빠 말 건다 그거 리셋되게 놔두나봐 아 잠깐 만나왜 자꾸 이상한거 눌러지냐 이게 됐거든? 어디가? 몰라 얘가 안죽어 갑자기 지 혼자 이상한데 빠져가지고 응너 음, 죽었다 이상하다 기다려. 이거 기다리고 있어 아이이 씨.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니까 아니 이걸 왜 이래 만들어놨냐 뭘? 멀티플레이 하기 힘들게 왼쪽으로 운전해 가면 되겠다 어, 아, 저거 타야 되는데. 어. <웃음> 잠깐만, 저걸 타야지. 너 저거 왜안 들고 왔니? 뭐? 너, 너 저, 저, 거왜안 들고 왔니? 생각해보니까. 응, 얘가 자꾸 절로 떠내려 가니까, 저거 있어야 돼. 너왜 저거 안 들고 꺼내오지 마. 뭐. <웃음> 잡았던 뚫어주네. 내가서 가 그냥 꺼내올게. 아 음. 어, 근데 근데 배가 절로안가 이게. 왼쪽 안 되대. 예, 어 옛날에 옛날에는 가 가졌는데 저기. 다시 해보자. 아니면 하는 방법이 또 있긴 한데. 로봇, 로봇 탔냐? 어. 뭐 이거 잡으면 되긴 한데 응, 그거 잡고 빨리 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시는데 인적 버튼 밟고 있어라 왔다 내가 아, 넌뭐 하냐? 떠나간 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저게 움직이더니, 왜 이제 이게 제이안 움직이냐? 움직여야 되는데 뭐가 움직여? 이, 이, 이거 이 판자 아. 움직이네? 응 됐다 나도 왔다 빠질 뻔했네 조정됐다너못 지나간다 이 다시빵 <웃음> 여기서 이제 저 등, 등, 등대 갈수 있는데. 어. 어, 날 버리지 말아줄래? 어디니? 어, 배 밑에? 왜? 언제 <웃음> <먼저> 가셈? <웃음> 아, 애가 가줄게. 아.. 왼쪽 팔 꺾었어 야 왼쪽 팔 닭다리 힘들다 찍혔네 왼쪽 어, 팔 왼쪽 팔 줄였다 야 답이 없는데 요쪽 구가 왜이걸 어디로 가야돼? 깨는.. 깨는 방법이 많다 이거 아.. 이쪽에서 점프.. 뭐야 e r 어디 갔나 w h 도안 돼. 불르 타고 하는게 제일 편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s it? 제 h e r e is it? Where i 거의 다 왔다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컨트롤이 안된다 어, 나 왼쪽으로 해서 왔다 이렇게 중간에 떨어진다 왔다 이제 저 등대로 어. 가, 가야 되는데 그, 상당히 어렵다 등대까지는 야너 아, 뒤에 너 뒤에 떨어졌다 넌 다시 해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떨어진다고? 억울하다 어디 저기가? 이상한 데 왔다 저기 등대 보이지? 저기 가야 되는 게 엄청 어렵더라 아 망했네 난 근데 갔다 왔다. 이렇게? 갈수 있는 거임. 여기 경사진 이길 있다, 이가 그나마 어. 편하다. 답이 험, 답이 안보입니다 가는 길도 너... 이이이웹 자체가 가는 길이 오중간이가지고 이쪽이 아 보트 타치면한방 가는 건데 아 가버렸다 갔다 분명 저기서 저장했는데. 아, 저 보트, 보트 타야되는데 저거. 거 <웃음> 뒤로 가지. 이제 달라, 체크 프론트에서. 어, 나저 엄청 힘들게 가가지고 등대를. 등대까지 가는데 뭐한 시간 기 걸렸다. 응. 아, 이거, 이, 오른쪽으로 오래, 올순 있는데, 오른쪽으로. 응. 올순 있는데. 오른쪽에서 뭐, 뭐하나 오른쪽에서는? 그러게. 오른쪽으로 올 수는 있거든? 그냥 끝쪽으로 쭉 뛰면? 나 그냥 피지컬로 어. 뭐야 오, 오른쪽에 뭐 있는데? 되겠지. 오, 오, 어느 오른쪽에? 그냥 쭉 오른쪽으로 오면 뭐있음아 그거? 어어뭐 저장됐다 네 저장했다 아아, 여기, 여기, 여기, 저장됐어. 이상한데. 응. 음. 일단 오른쪽. 어. 이쪽, 이쪽. 반대쪽. 이쪽 올라타서 오른쪽 가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하냐? 그거, 그걸로 끌어봐봐. 아, 안 걸렸어. 저기요. 저기요. 야 이거 바뀌었는데아리셋테비나넌 쓸모 없어. 넌 쓸모 없어. <웃음> 이 당근아. 리셰테 리셔, 리셋테 <웃음> 저건 타보고 싶은데. 재미없지 않아? 저거. 뭐? 아파요. 뭐 저거, 말이야? 뭐. 케이블카. 어 케이블카. 나중에 저 쓴다. 아왜왜 왜. 왜, 왜. 내가 리 아우, 우리 아우, 우리 아우, 리 아우, 우리 아우, 우리 아우, 우리 아우, 우리 아우, 우리 아우, 우리 우리 근데 저기 갈수 있는 쉬운 길이 있나? 근데 이, 이거 올라가면 뭐임? 뭐? 이거 올라가면 뭐 있음? 여기 이쪽에 등대감 이거 올라가면? 저기 등대 보이지 저기 간다 그럼 이거 세워가면 이거 되잖아 이렇게 아니 안 돼가지고 아안 돼? 각, 각도 안 나오나? 응 뭐 어디 가? 내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트주트대트리트 주례때 트아트리트리 막대 트막대리 찾아. 막리막 막대 리트리트어막리트리트리트 막대 리 막대. 일단 더. 와, 근데, 어디 가? 자꾸 어디 가 있니? 있는... 자꾸 막대 버리고 싶다.